보살이란 말이 보디사또바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디 보디에다가 더하기 사또바인데 보디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뜻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해지는데 이사뜨바가 원체 뜻이 많아요. 뭐심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태라는 뜻도 있고 뭐 용사라는 뜻도 있고 그죠? 뭐 유정이라는 뜻도 있고 뭐이시도 많아가지고 이 많은 뜻 중에 많은 뜻 중에 어느 뜻을 가지고 합성을 했느냐 이걸 못 찾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전에 쓰인 용례를 따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용례는 전반적으로 뭐냐면 불과. 예? 성불한다 이 말이죠. 불과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살은 이거는 뭐 출가, 재가, 남녀, 노소의 구분이 없어요. 예? 출가재가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생활방법에 따른 구분일 뿐이고 남녀라는 건 성별에 따른 구분일 뿐이고요. 네? 노소라는 건 태어난 지 오래됐느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느냐는 구분일 뿐이지 제도상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보살, 보살이라는 건. 그래서 예, 대승 경전에는요 보살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보살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음> 여러분들이 그왜 승가라는 말이 있잖아 승가. 예? 승가라는 말이 상가거든 상가 상가인데. 대승경전에도 보살 승, 보살 승가가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것이 아 보살은 보디사 트바고 예? 보살은 보디사 트바고 상가니까 상가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본래 상가라는 거는 출가, 비구, 비구니만 상가예요. 네? 출가, 비구, 비구니만. 그러면 보살, 승가라고 했을 적에 범어, 원어는요, 보디사트바 상가가 아니고 보디사트바 가나입니다. 가나야. 네? 그니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비구, 비구, 비군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비구에는 3위가 끼어들어가죠? 그죠? 렇 비군이에는 3위 니가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하나 더 있어요. 18, 19살에, 그 중간에는 3인이라고도 안 그러고, 비군이라고도 안 그러고, 이건 식차만 하라고. 이때는 말이에요. 이때는, 이때는 뭐 하느냐. 임신 여부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3인이 지나서 비군이로 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근데 어쨌든 출가니까 여기는 말이에요. 여기는 비구상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구상가. 또 비군이상가. 이렇게 되는데. 요 둘은 요 둘은 다 상가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부대중할때 뭐가 들어가죠? 우바세 우바이가 들어가지.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여기는 2중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4중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이중 아니야? 비구 비구니 이중 아니야? 이중? 불, 불. 이리 들어가면 4중이 되잖아 여기도 중자를 쓰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 오바세 오바이도 상가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상가는 여기가 끝이야 상가는요 그럼 이렇게 합치면 이건 팔이 싸더라 그요 그래. 발리샤드라고 해서 근데 이것도 단체를 나타내는 말이고 이것도 단체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한문으로는 다 중이 돼요. 네? 한문으로는. 그러나 개념이 틀려. 그러면 보디사트바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죠? 이거는 보디사트바는 출가, 재가, 남녀노소가 다 보디사트바니까 이거하고 관계가 없이에 보디사트바가 들어가면은 어디서 또바가 들어가면은 이것이 가나가 된다. 예? 근데 이것도 단체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번역하면 중이 돼. 그래서 보살 중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역장경에서요. 한역장경에서 가끔 보살, 보살 승가라고 번역을 한게 있다. 이말야 한역장경에서. 그러니까 한 문으로 번역된 게 이게 같으니까. 이게 같으니까 이게 상가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어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개념을 일단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보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를 불과를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불과를 목적으로 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보살이란 말은 못 붙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불교를 공부를 하는데 예, 불교 공부를 하는데 교양과목식으로 공부를 한다. 예, 교양과목. 교양과목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은 수행은 아니죠. 교양과목 공부하는데 무슨 수행이 돼? 그 사람은 보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전에 말해요.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이 불교 대학이 생길 적에 처음에 무슨 불교 교양 대학 이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교양 안 빼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불교가 제 교양 과목이 되냐 이거 불교가. 네? 불교를 진행을 하면 하고 말면 말지 불교가 교양 과목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왜 불교를 가르쳐 주는 사람 스스로가 불교를 교양 과목으로 비하를 시키고 들어가느냐 이게 무슨 교양 과목이냐 내가. 지금은 그, 저, 이 지금은 그저이 교양 쓰는 데는 없죠. 처음에는 무슨 부, 무슨, 무슨, 교양대형, 무슨 무슨 불교 교양 대형 무슨 무슨 불교 이렇게 썼대. 그러니까 불교 뭐 알아보자 들어보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은 영원히 보살 안 되는 거예 천하 없는 옷을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은 보살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살은 수행자만이 보살이에요. 수행자만이.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세요. 다음은 보살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둘수 있으니 반야경에 와선 보살이 소승불교에서와는 달리 상당히 확대되어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승불교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 성불 이전하고 지금 도설천 내원궁에 계시다는 바이트레야 소위 미륵보살, 이런 분들에게 한정적으로 쓰던 말인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보살이 일반화됐죠. 그럼 먼저 보살에 대해서는 보살은 자성공법 중에 마땅히 집착치 않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공의 도리를 안 되는 거야. 공의 도리. 그죠? 모든 거는 다 스스로 공한 거 아니에요. 공하지 않은 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의 불의상을 알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이 불의상이라는 건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이저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는 게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유마경 같은 데 가면 입불이 법문품에서 쭉 나오는데 <웃음> 예를 들어서 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하고 아하고 무화가 불이다 이런 게 나와요. 네? <웃음> 이게 <웃음> 여러분이나 저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냐. 아의 반대는 무하다 이렇게 배웠죠 네? 보통. 있다의 반대는 없다고. 길다의 반대는 짧다고. 이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이거는 저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이저 불교적인 사고방식은 반대 개념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각자 나라는 거 있죠? 각자 나라는 거. 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있는데 그 나라는 것이 본래 변치 않는 어떤 불변의 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 불변의 내가 없잖아요. 불변의 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된다는 말은 처음부터 얘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변화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인연 따라는 있는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나라고 할 것이 본래는 없다, 이 말이야. 또 순서를 바꾸면 나라 그러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나는 인연 따라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변해가는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두 개가? 그 자리가 그 자리죠. 그러니까 아와 무화가 둘인 것 같지만 은 실상 들여다보면 둘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라는 게 따로 있고 무아라는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거는요 모든 것이 본래 그런 게 없어요 본래 어떤 게두 가지가 있으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해서 뭐 반대가 되든 뭐가 되든 할 텐데 본래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이렇게 쓰질 않잖아요 경전에는 보통 이자가 많이 나오지 상대 서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놓고요. 예? 이, 이렇게 놓고, 이거를 길다고 보실 거야? 짧다고 보실 거야? 이거, 이거. 빨리 말씀해보세요. 빨리. 그,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말 못하죠? 옆에 뭐가 있어줘야, 뭐가, 뭐 짧다기, 길다기, 뭐,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지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거 혼자는 짧은지 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옆에 뭐가 이렇게 붙어줘야 무슨 이름이 붙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름 붙인 거 있잖아요 지원자 있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를 끼고 들어가 있죠 예? 길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짧은 거를 끼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짧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긴 거를 끼고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긴거 혼자 긴 법도 없고 짧은 거 혼자 짧은 법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이게 이게 본래 긴게 없고 본래 짧은 게 없으니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이게 다공 아니야. 공이기 때문에 이것과 저거는 둘이 가 돼.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의 동요를. 예? 우리는 막긴거 좋아하면 긴 대로 쭉 따라가고 그렇죠? 예? 짧은 거 좋아하면 짧은 데쭉 따라가는데 이런 이런 이런 경동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살은 사물을 공으로 보고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두 가지를 성취하였음을 악마가 파괴하지 못한다. 사물을 공으로 보고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면 보세요. 이거나 이거나 여기다가 말해, 여기다가 중생을 들이대도 마찬가지야. 중생이라는 게 현재 어떻게 생겼든 가네요. 예? 중생이 공한 거죠. 인연 따라 그런 모습이 된것뿐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게 영원한 자리가 아니니까 그 자리를 알아야 중생을 교화할 거 아니에요. 중생은 중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화 못 하잖아요. 어떻게 교화를 해? 중생일 수밖에 없는 걸.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도 만들고 더 보살이 수행을 해서 불도 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을 모르면은 아무도 것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공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이 공하다 말이에요. 공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나왔고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는 기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영혼 불멸이다 꼽쩍도못 하는 거지. 영혼 불멸이 문제 어떻게 돼요? 내생에 이제 저승 가서 산다든지뭐 이런 얘기밖에 더 나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한 건 그거 아니야 저승. 그러니까 여기서 10살에 죽으면 저승가서는 100년 있다 나타나도 10살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예? 염라대왕이 뭐 사자를 보내서, 예? 딱 데려가잖아. 호로병에다 딱 넣어가지고. 어, 그러면 또탁 뒤따라가잖아. 안 그래요? 그런 뭐. 이, 저, 불, 불밭도 나오고, 뭐, 뭐, 가시밭도 나오고, 막, 피를 흘리고, 몸을 대가지고, 막, 가면 염내댕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 사람이 왜 왔냐, 그러뭐 예? 내 사랑하는 부인 내가 뭐, 이래가지고, 또, 혹, 혹간 데리고 오기도 하대. 예? 어, 뭐,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 같은 걸 설정을 해서, 그렇죠? 어 여기서 죽으면 영혼들끼리 모여서 영혼이 뭐 어떤 사는세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뭐 불교가 그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게 아니지. 어. 뭐 생도사도 벌레 없는 자리에 예? 예, 들어가서 뭐 생사가 벌레 없는데 뭐 죽고 죽는 거 걱정할 거 없고 태어나는 거 걱정 없고 이제 이런 이런 자리로 가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거기까지는 나중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되 부모,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이를 자기 몸같이 생각하며 이렇게 무량한 아승기겁을 중생의 이익을 위해 산다. 그럼 앞에 얘기나 뒤에 얘기나 결국은 공하고 중생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파불교 중에서 제일 세력이 강한 부파가 설일체 유부였고, 설일체유부가 특히나 유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강력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네들은 중생교화라는 건 뒷전에 밀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했든지 중생을 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여 보살 을 마살 대살을 하는가 보살 마살 그러죠 그러니까 마하사트바 거든 그게 마하사트바 인데 이게 보,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가 이게 경전에면 하나로 그냥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보살만 쓰고 쓴 경우가 있고 보살 마하살 쓴 경우가 있는데 보살만 썼던 마살까지 썼던 건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분은 마하살을 하나 더 붙여 놓으니까 그그 보살이 큰 보살인 줄 아는데 에? 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야. 보디사트바의 미칭. 예? 보디사트바를 좀 아름답게 부르는 말이 마하사트바야. 뭐, 우리 귀에는 그렇게 미칭으로 안 들리지만요. 그네들의 그, 이 어감으로는 그렇게 들리는 모양이야. 그 필정치 중에서 상수다. 필정치라는 거는 이게 이제 정정치가 있고요. 정정치가 있어. 거기 나오죠 정정정치가 정정. 있고 사정치가 있고 아 이게 아니고 정정치가 있고요 사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이 있어 근데 정정치가 뭐냐면요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성불할 수 있는 그럼 누가 누구, 누구가 성불 못하냐 아예 다 해요 다 하는데 정정치는 성불이 기약된 사람이고 사정치는 할 수는 있는데 안 해. 왜안 하느냐. 눈만 뜨면 나쁜 짓만 골래하니 성불할 기약이 없다 이 말이야. 에?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선행공덕을 닦아야 성불 올거 아니에요. 근데 선행공덕을 안 닦고 내 못된 짓만 나오다니까 이걸 사정치라고 그 다음에 부정치라는 게 있어, 부정치. 부정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필정치라는 건 여길 말하는 거지. 성불이 기약된 사람들 중에서 상수다. 그 다음에 수벌이여 보살 마사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 나는 마땅히 시방의 모든 중생, 즉 지옥 중생, 지옥 축생, 악유의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대. 낱낱의 중생을 위하여 무량 백천겁의 지옥중의 고통을 대신 받으리라 하며 이 모든 중생이 무여열반에 들어간 뒤에 나는 스스로 선거를 심어 무량 백천억 아승기겁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겠다고 하니 이것이 보살 마설의 대신입니다 이거는 뭐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그렇죠? 중생교회에 나서겠다는 얘기고 이게 원안이야 이런 원이 나중에 구체화돼서 보살로 나타날 때 지장보살로 나타나는 거예세이 이 세계 모든 중생 다성불하고 나서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 아니에요. 등으로 설레져 있다. 이로써 보면 보살은 수승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물에 조금 더 걸림이 없으며 중생을 부모 형제 내지는 자기 몸과 같이 보아 절대로 버리지 않으며 대신 고통을 받더라도 중생을 위해 살며 그러므로 결국 필정치 즉 성불할 수 있는 이들 중에서 제일 상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본제 요 말만 가지고 반야경 전체의 말씀이라고는 할수 없지만요. 제일 중요한 걸 뽑은 게 그거예요. 공으로 본다는 거하고요. 공 공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중생교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보살이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야경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막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유사상을 깨트린 거죠. 유사상을 네? 유사상을 깨트린 거고 중생교화라는 건 소승의 네? 중생교화를 외면한 그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그런 수행자의 세계를 깨트린 것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것을 공으로 봐야 중생교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 아닌, 공 아닌 게 없지.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사상도 많죠. 그런데 공이라는 걸 얘기한 건 불교밖에 없어요. 공이라는 걸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공이 받침이 안 되면 불교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연기, 연기가 공이거든, 연기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변해 간다. 왜 그러냐. 다 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를 찾으면 연기가 꼭 공이에요. 무슨 뭐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살의 재가와 출가에 대해서는 어떤가 알아보면,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이건 이제 무대를 그렇게 잡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보살은 부모, 처자, 친족이 있기도 하고, 이 말은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재가 보살이라는 얘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부모, 처자, 친족이 있기도 하고. 이 제가 보살이죠. 그다음에는 어떤 보살은 초발심으로부터 음욕을 끊고 동진행을 닦아서 세격을 범하지 않으며 이거는 뭐예요 출가인데 어려서 출가한 거지. 어려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출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진행을 닦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결혼 안 하고 어릴 때 출가한 걸 동진 출가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보살은 방편력으로 오욕을 받고 출가요 이렇게 되면 이, 보살, 이 보살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욕따라 삼양삼보리를 얻는다. 이, 이런, 이렇게 살살얼든 저렇게 살든 끝내는 다 보리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보살의 종류거든요. 굳이 말을 하면 그럼 재가도 있고 출가도 있고 재가했다 출가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출가했다 다시 재가한다는 말은 경전에 없어.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서 없었는지 몰라도 그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재가를 하다가 출가를 했다가. 다시 제가 안 되는 건그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 당시 사회상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말해요. 대승으로 봐서는 제가 보살이라 이 말이야. 예? 요쪽, 이쪽, 요쪽 뿐만 보살이 아니고 다 보살이에요, 우리가. 뭐 보살 여기서 특허낸 것처럼 쓱 쓰고 있는데, 예? 아니야 그거. 여자가 보살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 이거는요. 그렇죠? 예? 그럼 남자 뭐 할까 이거? 어. 남자는 뭐밥 평생을 해도 보살 안 되고 여자는 몸빼만 사입으면 보살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게 제가 전에 말해 불교 신문에다 글 썼거든. 예? 왜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자만 보살이라고 그러느냐? 예? 불교신문에다 공개지를 해놨는데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어. 그칼람라이에다 써놨는데. 야뭐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다 보살이 되어야 되니. 그, 누가 보살? 아까 말씀드린 수행하는 사람은 다 보살이 돼야지. 예? 무슨 여자만 보살, 이건 말이야. 만일에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여자라 여자 보살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말이야. 다 진짜 보살이라면 있죠. 예? 진짜 보살이라면 우리나라 불교계가 이럴 리가 없지. 예? 전 세계에서요. 살아있는 보살을 우리나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단 말이야. <웃음> 예? 근데 우리 불교가 이밖에 안 돼. 은음이래요. <웃음> 세상 천재에 어떻게 몸빼만 입으면 보살이고 점치는 것도 보살이래 어쩌다 점치는 것도 이게. 예? 그리고 암흑의 보살을 그럼 예, 하는 그 사람도 말이야. 예? 그 사람도 급하면은 이거허러 가안 그래요? 거기도 보살이라고 써 있고 이거 허는 것도 보살이라고 써 있고 가는 것도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불상을 모셔놓고도 장사가 된다 이 말이야. 불교는 사람이 하나도 안 가봐 불상 안 모시지. 그렇죠? 이, 이 이게 어디 이게 이게 보살이 돼 이게? 어디 보살이대, 이게. 이게, 여러분이 말해요. 저하고 인연을 맺고 나서도 또 이런 데를 가신다면, 아, 여기 옷을 생각하지 마. 뭐 하라고, 여기? 이거, 이거 하러 가지. 네. 세상 천지에 자기,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예? 네? 남이 웃지 않은데. 그걸 가서 예, 예 하고 있잖아. 뭔, 뭐, 뭔 죄지였어? 거기 가서. 예, 예. 근데 거기에, 거기에서 뭐 이거 좀 혼대는 사람들이 존댓말 쓸 줄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연령의 고학 안에 무슨 신을 모셨다나 뭐였다나 해서 아무한테나 반말이야. 근데 거기 가면 뭐또 예예해, 예 돈도 안 갖고 온지 거길. 앞으로 거기 가실 돈이 있거든 저한테 찾아와, 그돈 들고. 그럼 복이나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0시간 강의해드리고 또 하지만 절대 반말 한번안 써봤습니다. 예?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걸 가, 그걸. 저한테도요, 전화 많이 와요. 이제뭐 이사를 금년에 어디로 가면 좋겠냐는 놈. 뭐가, 대장군이 어디에 붙어 있는 애는 놈.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와요. 그 여기 그거 하는데 아닌데요? 그러면 그 불교 연권이라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데서 이거 안 해요, 그래. 그래서 뭐 이사 아 이산 날은 뭐 가족들 놀고 비아노 날 최고 좋은 날이고. 어? 대장군이 어디 붙었는지 난 모르겠다고. 옛날엔 대장군 제도가 있었는 것 같은데 요새 는 장군이 최고인데 요새도 대장군 있느냐, 내가 그러면 그 장군 말고요. 그정도 <웃음> 나도 몰라. <웃음> 이게 전부 불교한다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칭 불교한이는 어. 그런 걸불돈인줄 알아. 그런 걸. 그거는요. 진짜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토정 비결 보고. 뭐. 토정 비결, 괴가 그몇 개나 돼요? 괴가. 얼마 안 되죠? 그거 우리나라 인구로 나누면 똑같은 괴나오서몇명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게 나오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이 팔자가 똑같이 사나? 1년을?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말해야 내 마음을 남에게 빡! 뺏겨버린 다면은 내가 이거 허수아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 마음 내가 딱 들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요지부터는 저는 뭐 그런데 뭐뭐 뭐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아직까지 아무 일 없더라. 무슨 부정 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부정 무슨 부정이야? 부정도 다지가 만든 거지 무슨 어떤 사람 그러죠. 초상치 까먹은 음식을 못 먹어. 네? 왜못 먹는 거야? 초상치 음식이 뭐 어퍼시온다? 음식에는 분별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별한 건지 마음이었지. 전에도 내 말씀드렸나보는데, 콩나물이 팔려갈 때 초상집인 줄 알고 가? 잔치집인 줄 알고 가? 콩나물이 알고 가면 큰일 나지, 그거는. 콩나물 몰라. 먹는 사람이 이거는 잔치집 콩나물이고, 이거는 삼가집 콩나물 자기가 구분을 해놓고 먹으니까, 삼가집 콩나물 해가지고 딱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찝찝하거든. 찝찝하게 먹으면서 고 나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붙인 거지 콩나무는 분별력이 없어요. 만약 콩나물이 분별력이 있다면 큰일 나잖아 그거. 그거는 생명체가 되는데 근데 그, 그 보살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웃음> 네? 여러분 반야신경 하면서 막 불고부정 하나 불고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있고 뭐하나는데 네. 여러분들 서육이 보셨어요? 서육이? 서육이? 서유기가 그저 초반전 얘기야, 초반전에. 초반전에 삼장 법사하고 손오공하고 이제 저팔계 이렇게 쭉 가는데 어딜 갔는데 삼장 법사가 이 두려움을 느낀 거야. 예? 삼장 법사. 그러니까 손오공이가 탁 뭐라 하냐면 스님, 스님은 뭐 반야신경도 안 읽어보셨네? 이렇게 된 거야. 예? 이것 때문에 꼼짝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현장 법사가 야 이놈아, 그분서 내가 반야신경을 모르다니, 예? 나도 자세한 건잘 몰라, 하도 오, 오래 돼. 그래서님 그 어디 반야신경 읽어보셨냐고, 스님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 그럼 무슨 뭐, 뭐 아는 게 아니네. 스님 거기 뭐라고써 있는데요? 뭘막 반야신경 2 6 0자밖에안 되잖아. 스님 거기 무유공포라고 안써 있어요, 이거. 예? 어. 그 그러니까 스님이 진짜 반야심경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무유 공포 공포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스님도 이제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네요. 그 삼장보사가 소노고기한테 되게 당했잖아. 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고 부정을 외워대면은 불고 부정 세계로 가야지. 입으로는 불고 부정, 그런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고 법회 때마다 외워대면서 상가에 가서 밥한끼 제대로 못 먹는다? 그디 어떻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난 모르겠네. 이제 반야로 가보면 돼요.